<웃음> 아니 지금 우가해리 머리카락 만지고 보고 보컬, 보고 이렇게 이뻐 이 모습이. <웃음> 뭐해? 누가 나누아니까좀 맛있다. 뭐 부어 맛니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응어 차가워 차가워? 응 오, 눈물 내고 <웃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응 혜리야 엄마가 이거 줘볼게 이거 혜리가 아기때 응. 먹고 응. 감동해서 눈물 났던 고기거든? 응.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볼래? 맛이 어때? 소고기 알고? 응. 맛이 어때? 맛있어? 응. <웃음> 맛 없는 것 같은데? 질겨? 치즈 같기도 생겨. 어? 치즈. 치즈 같아? 응. 맛있어? 응 고기 맛있어? 고기하고 응. 어, 맛있어 <웃음> 맛있어? 그런게 제일야음 <웃음> <그러겠지? 웃음> <웃음> 음, 맛있다 응? 맛있어 왜? 너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여기는 맛있어. 음. 음, 아, 맞아, 맞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도. 할리야, 너 유튜브 보다가 음. 누가 막 먹는 거본적 있어? 없지 응? 음? 뭐, 아, 맛있다 하면서 먹은거본적 뭐 있어? 응 음, 초콜릿. 초콜릿 먹는 거본적 있다고? 혜리. 해리. 혜리가 초콜릿. 음. <웃음> 혜리 <해리> 최고야. 음, 음. <웃음> 햄버거. 물는뭐는 응. 뭐. 줄까? 응? 물, 물 줄까? 뭔먹이야못하겠다 응. 이렇게서 편하네. 응? 얘는 발판이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 참고로 뭐 먹어. 그냥 까지 여기에서 가자. 응 안먹 응. 응. 아, 그런 거 하지 마, 혜리야. 그냥 가만히 있어. 떡을 못태우는거 아니잖아. 응? 음? 발로 차고 그러면 안 돼. 아니야, 그냥 먹어. 그냥 먹으잖아. 음. 불해 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발로 이렇게 막 치면 따고기도 계속 나쁘지 헬로 삐졌어? 응? 삐졌어? 응 삐졌어? 응 사실 바빴어 응? 어? 바빴어 바빴다고? 응 밥을 폈다고? 응 아, 바빴다고 바빴다고? 응 뭐하느라 바빴어? 응 짜증나 응? 짜증나 자느라고? 아니 바쁘고 짜증을 했 바쁘고 짜증을 했어? 응 왜? 섭섭하게 해서? 응 근데 왜 바빴어? 음... 음 화나서 화나서? 응 바쁘고 짜증을 냈다고? 응. 엄마한테 짜증을 냈다고? 응아 짜증 안 냈는데? 짜증 냈는데 너 짜증... 뭐라고? 너 화났는데 엄마가 화났다고? 응 엄마가 화가 났다고? 응 엄마가 응. 화가 안 났는데? 화가 났는데 아이가 봤어 어떻게 화났어 어떻게 했어 빨리 따라해봐 엄마를 <웃음> 빨리 엄마 왜그어 엄마 그랬어? 엄마 이랬어? 응. 엄마 안 그랬는데? 아니야! 화냈어? 응. 어떻게 엄마 지금 밥만 먹고 있었잖아 큰일 났다 아이 거미는 거인이야 우리 우리를 무서워해 거미가 우리를 무서워해? 응. 왜? 거인이니까 우리가 거인이라서? 응. 헉, 진짜 그러겠다 응. 어떻게 거미가 지나가면 뭐라고 해야 돼? 무서워 그래. 거미가? 응. 그럼 우리는, 혜리는 뭐라고 해야 돼? 하한테 절로 가지 마. 혜리는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래. 아, 거미가 혜리를 무서워한다고? 응. 어. 그럼 혜리는 거미한테 뭐라고 말해줄 거야? 하나해 혜리 집에 오, 오지 마! 응, 음, 무섭겠다, 거미가, 그러면. 응. 어떻게 음, 해. 너무 무섭다. 고인이라서, 해... 거미가 무섭구나 흰 졸립지 졸립지 자고 싶지 자고 싶지 어? 맞아 그만 먹고 잘까? 어? 어? 그만 먹고 잘까? 어? 그만 먹고 잘까? 어? 잘까? 음. 아애손 애 들어 다음 이야기예요. 방생이들이 물건놀이를 해요. 방그랑 종이에만 했더니. 그린다고 했잖아. 다음 영상도 또 보러 와주세요. 안녕.